안녕하세요. 그, 지난주는 추석 연휴가 기구에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한쪽 건네는 대신에 이번주는 그 대박이 쏟아지는 그런 내용으로 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또 복근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그 제가 아는 때까지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은 보여드릴 시간이 없고 우리 한글 성경만 제가 성경 본문 말씀만 잠깐 읽고 바로 로또 복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드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어, 여러분에게 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딸란트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한 딸란트에 대한 가격을 에, 검색을 해봤더니 대략 한 34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이렇게 그금한달란트가 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30 대략 뭐35 0 키로 이렇게 잡으면 그 1키로당 가격이 또 검색을 해봤더니 대략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예 검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교하신이금한달란트에 대한 금액 금액은 한 달란트가 대략 우리 현재 시세로 350만 원 정도, 350만 원 정도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유한 국가에 살기 때문에 350만 원한 돈이 큰 돈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대략 우리나라와 이 후진국,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런 데살 때와 같은 그런 시대에 GMP가 낮은 그런 국가에서는 이 350만원이 대략 한 10배 정도 되거든. 돈가버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50만원 그러면 뭐큰돈 아닌 걸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런 후진국 가서는 이거 10배로 정도 차이가 나니까 10배 이상 차이 난 데도 있고 뭐 중국에서도 10배 이상 차이나다. 지금은 많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차이가 많이 줄어들 들었죠. 돈가버치가. 근데 350만원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GNP가 훨씬 낮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열 어, 배도 훨씬 넘죠뭐한뭐 뭐 50배, 100배 가까이 되던 그런 어, 밥 먹기도 힘들던 그런 시절에는 GNP가 너무 지금과 우리 나라와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에,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어, 말도 못하게이 금한 달란트의 가격이 에, 차이가 나고 지금 우리나라와 후진국가 10배 정도 차이 나는 돈 값어치 차이 나는 국가에서 어, 금액을 따지면 한 3,500만 원 금한 달란트가 그러면 그때는 에, 그때보다 거의 뭐 10배나 50배 가까이 이렇게 그돈 값어치가 에, 차이 나던 시대 예수님 시대였으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 말고 후진국가에서 금한 달란트가 3,500만 원 정도 값어치라면 그때는 어, 대략 한 3억 뭐 이렇게 금한 달란트 값이 지금 나라 시세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3억이나 뭐이 정도로 몇억장금한 어, 달란트가 몇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금한 달란트가 몇억 정도 금액의 돈 값어치가 되는 그런 시대에서 음금한 달란트 두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딸란트가 그 최소한 뭐 몇억, 3억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여러분께서 오늘 들어보시면 은 그때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먼저 언혜를 받으시고 또 로또 복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25장 1 4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준게 아니고 좀 맡겼어요. 내가 외국에 에, 그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음, 한 1년이고 2년이고 걸리면은, 어, 너희 종들이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어, 금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금 한, 란트는 대략 한뭐 3억, 한 몇억 몇, 몇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에 에, 그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맡길 때, 때에 그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는 누굽니까? 주인이죠.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주인이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 보면은 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좀 빠릿빠릿하고 뭐좀 하려고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무에 물탄듯이 이렇게 일을 시켜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벌써 그동안에 주인이 이렇게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봐서 판단이 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너는 참 잘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그런 능력을 평가를 한데 하고 나서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에 따라서 딸란트를 다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딸란트를 주고 또한 사람에게는 두 딸란트를 주고. 또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뭐한 달란트도 어 최소한 몇억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게 맡겨놓고 내가 1년에 2년에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 보거라 하고 이렇게 맡겨놓고 갔습니다 다섯 달란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엄청나죠 두 달란트도 물론 좋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는가 그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주인이 종들을 부리고 같이 있어볼 때의 능력에 네, 너는 다섯 달란트 몇 개도 충분히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등등의 능력을 평가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또다시 그 다섯 달란트 받은 금액에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열심히 일을 잘했죠. 주인이 외국에서 여행 다녀오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벌어서 주인에게 이렇게 잘 보여야지 하면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몇년 동안에. 그런데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예,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벌은 액수가 같죠. 예, 뭐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섯 달란트 받았더라면은 다섯 달란트를 벌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이거는 예, 금액이 같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땅에 숨겼다. 예, 이런 그래서 능력을 봐, 보고 주었다 하는 것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돈을 주고 맡겨놓고 가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따라서 그 행동이 다르고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랜 후에, 몇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주인, 주인이 그세 명의 종에게 어, 그동안에 내가 맡겨놓은 딸란트 금에 대해서 어, 그 한번 계산을 좀 하자 하고 이제 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자랑하다시피 말했습니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네가 적은 일에 신세 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금 다섯 달란트뿐만 아니라 내가 큰 기업도 너에게 맡겨가지고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내가 맡길게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리라 이제는 금 달란트 뭐몇억몇십억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큰 기업을 몇개 가지고 내가 너가 장사를 잘하고 기업을 잘하고 회사를 잘 운영해서 그때에 나와 같이 큰 것도 이와 같이 지금과 같이 다섯 달란트를 벌은 것 같이 하면 그때 나와 같이 기쁨을 누리지 않겠느냐 하고 주인이 그를 매우 칭찬을 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심지어 말했습니다. 이래서 그 주인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잘 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그때 많은 일을 맡겼을 때 네가 또 성공할 터이니 그때 성공한 뒤에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장례를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낫던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딸란트를 땅에 단단히 숨겨두었습니다. 어, 이것도 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둑님이 훔쳐갈지 모르니까 땅에다 단단히 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 머리로는 열심히 잘한 거죠. 예, 보십시오. 여기에 주인이 내한테 맡긴 한 딸란트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참 잘했지요. 그 사람 머리로는. 예. 그래서 능력에 따라 죽었다 하는 것이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머리로는 정말 잘한 거죠. 도둑 맞지 않고 땅에 단단히 묻고, 어, 묻어뒀다가 묻어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주인에게 한 달러도 돌려줬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는 그 사람 생각에는 잘했겠어요? 그래서 주인, 그 사람도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야이 악하고 깨어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더란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네, 내 돈을 차라리 너에게 주지 않고 돈늘리 하는 사람에게 맡겨 써야 했다 그렇다면 그랬었더라면 내가 와서 그 돈에 이자라도 붙여서 받았을 것이 아니냐 다섯 달러한테 받은 사람이 다섯 달러한테 남긴 거는 고사하고 너는 한 푼도 남긴 것이 고대로 가졌으니 차라리 돈 이자라도 돈이자 하는 사람은 늘리하는 사람한테 주었으면 난쓸거 아니냐 그렇게 네가 얼마나 그 생각이 악하다 자 말이야 그래서 주인은 그를 매우 꾸지람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잘못 일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 머리로서는 열심히 잘한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생각할 때그 머리가 그렇게 안 들어가고 악하고 개그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 그를 힘껏 남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서 그한 딸란트를 빼앗아서 열 딸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예, 이런 망신이 있을까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작고 많은 걸 떠나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놀지 않고 일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주인이나 어느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나 할것 없이 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묻어놓고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그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 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우리, 그, 가난 농군 학교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저는 아직 그못 가봤어요. 그, 김영기 장노라고 옛날에 하시다가 지금 그 아들이 하는데, 뭐, 아들도 아마, 어,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죠. 아들도 자기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서, 그, 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는 밥도 아침에 꼭 머리밥을 주는데, 그것도, 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밥을 먹을 만한 일을 했는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해 보고 내가 밥한 그릇 먹을 만큼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은 밥을 먹지 않고 나가서 다시 김을 메고 밭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밥한 그릇 먹을 만큼의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된다 밥, 한마디로 밥값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에, 것을 하는 것이 가난한 농군학교인데 거기에서는, 뭐, 비누도 이렇게 세번 이상 문지르지 말아라, 하고, 전에 그, 가난 농군 학교 아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할 때, 우리도 이제 그 부흥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에, 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에, 나먹고 훔치러 갈 일이 없는 그런 부유한 생활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알려주고, 거기서, 가난 농군 학교에서, 그런, 에, 일본에서 농지법을 그 아들이 배워와가지고, 그렇게, 에, 모든 대학생 뭐 이런 사람들, 이무적으로 지다그 방학 때 갔다 와야 되잖아요. 가난 농군 학교를 다녀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국가에서 정책을 폈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 그 가난 농군 학교, 그, 저기, 뭐야, 음, 아침 밥을 먹는데, 그 박대, 박정희 대통령도 꼭 머리밥을 주면서, 김영희 장로가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했다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밥한 그릇을 먹을 만한 일을 했느냐.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일을안했다니 가서 일하고 와서 먹어라. 그때박 대통령이 그, 어, 그 아침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꽁불이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와서 그 아침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에,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로 이루 들어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일하지 않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예. 일하기 싫은 사람은 간단해요 3일만 굶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를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자만이 주인에게서 칭찬받고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제가 오늘 로또 복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로또 복근에서 복권 얘기를 하면 흔히 그래요. 아 그거 행제하는 거니까 큰 음, 제약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에,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 나이 될 때까지 여태까지 한 번도 로또 복권을 사본 일이 없어요. 에, 왜냐하면 그걸 사러 가려고 하면 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뭐 일, 조금 도 전에 도 얘기했잖아요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들으가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 허용된 욕심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그걸 안 샀어요 그 난리를 쳐도 옛날에 그뭐 뭡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 그런 거그텔레비는 내가 봤어요 근데 그걸 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로또 복권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이 얘기를 하냐 면은 우리는, 이 기독교인은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란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복에, 내가 복에 거는 되겠고, 복을 받을 준비를 했다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이전자로 어, 주일 예배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은 다 내가 일한 만큼 축복을 받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지, 기복신앙을 가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않고 앉아서 그냥 하나 앞에 복을 기다리는, 어, 갓나무 밑에서 그냥 양푼 벌려놓고 홍시 떨어지듯 바라는. 이런 신앙은 정말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와 같이 뭐 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무엇이냐? 일도 하나고 복만 기다리는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한 값어치만큼 대가를 얻지 않고 공짜로 뭘 얻으려고 하는 거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복신앙이 왜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벗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자 이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면 안녕하세요 20분 되면은 에, 이게 공캠은 자동으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 쉽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원리는 그것은 진리이므로 항상 앞으로나 이전이나 영원토록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자녀와 관계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복신앙이란 라건뭘 말하느냐 기복신앙이란 건그 신앙이 유치원 아이들과 같다 예, 전멕이 애들, 애들과 같다 <웃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애들이 저절먹고 열0살 미만에 아직도 천지난만한 이럴 때는 늘그 행동이 부모를 어지럽워니다 그래서 뭐든지 예, 아빠 나 연필 살라니까 돈줘 아빠 나 지금 사탕 먹고 싶어 사탕 사줘 이렇게 아빠를 조르죠 그러면 은이 조르는 것을 애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복신앙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유치원과 같은 그런 신앙을 계속 가지는 가지고 기복신앙이라 아빠 엄마만 기다리고 복만 달라 그러죠 지가 아빠 내가 어 사탕 하나 사 먹을 돈을 줘가지고 사탕을 먹었으면 내가 아빠에게 뭘 갚아야 돼 하고 지가 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치원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기대는 그런 기복신앙 부모에게 복만 기다리지 복을 나눠줄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될수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간나무 몇에 양푼 벌려놓고 홍시 떨어져 바래는 그런 기복신앙은 아직도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원 같이 복만 기다렸지 내가 뭘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그 사람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로또복근을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로또복근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횡재를 하려고 그렇게 로또복근을 산다. 그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기복신앙 아직도 여러분이 유치원 그런 애들과 같은 그런 단계에서 부모에게 조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로또 복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로또 복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설명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또 복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로또 복권을 제가 사보지를 않았는데 로또 복권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왜 알게 되었냐면 제가 이 로또복권을 정말 안 삽니다. 안샀는데 처음으로 한번 사게 된 거예요. 왜 사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에 내가 보니까 한 저수지가 있었는데 물이 가득히 개였고 그 저수지에 물이 장마가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넘치면은 넘칠 단계에 찼더라고. 그래서 아, 저렇게 물이 너무 어 만수가 되면은 혹시 뚝방이라 터지면 밑에 있는 마을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하겠는데 기독교인이 꾸는 꿈하고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고 마귀 성기는 사람을 꾸는 꿈하고 꿈이 틀려요. 꿈 해몽이 완전 틀립니다. 예. 이 성경에 보면은 꿈 해몽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은 꿈 해몽에 거기서 요셉이고 뭐가 나올 때 어디 용이 나왔다든가 돼지가 나왔다든가 뭐어 인분을 밟았다든가 그런 거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지만은 뭐, 용이다, 어, 돼지다, 뭐, 인분을 덮어 쓴다, 이렇게 해야 좋은 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마귀들의 속해 있는 사람들의 꿈 해몽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꾸는 꿈은 그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 이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옛날에 용금을 한번 꿨다 그랬잖아요. 용금을 꿔가지고 480만원 돈을 내가 그, 그 벌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나중에 480만원 깬도 안 되고 그 돈이 나가더라고. 그렇게 그거 벌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 마귀도 지금 로또 복권 사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1등을 여러 번 맞고도 노숙자 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곧 마귀들의 행동입니다. 그가 로또 복권을 알지 않았더라면 은 노숙자가 안될 것인데 로또 복권 1등을 몇 번을 맞고도 노숙자가 되는 이유 그런 이유가 바로 마귀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들에 이끌려서 로또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로또 복권을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앞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로또 복권이 여러분이 1등이나 2등 당첨됐다 하더라도 그 1등이나 2등 당첨된 걸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마귀가 허락했느냐 그것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마귀가 허락했다면 당신은 그 로또 복권 맞은 그날로부터 당신은 완전히 노숙자가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또 복권이라든지 어뭐 하다 못해 정권이라든지 뭐 하는 것도 하느님뜻 안에서 할수 있는 사람, 이 전편에서 설명드렸다 드린 것과 같이 마음 그릇이 심년 그릇이 먼저 깨끗하게 정리된 사람에게만 그 복이 찬란하게 담아지고 빛나는 진열장에 있는 금은 보와 같이. 그렇게 빛나지 그렇지 않고는 에,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기가 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또복 그 꿈이 내가 처음으로 그런 내 평생에 처음으로 그런 꿈을 꾸어 가지고 그래서 그 꿈은 이 옛날에 꾸었던 용 꿈이나 뭐 돼지 뭐 그런 거 에, 그런 거뭐 인분을 덮보시고 받다 그런 거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보여준 꿈이다 하고 내가 그날 가가지고 처음으로 노트북권을 하나 샀어요. 하나 사가지고 노트북권을 사는 방법도 모르고 금액도 몰라가지고 그 지금 뭐 경마 경륜 경쟁 이런 데 가면 백 원씩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백 원씩 살줄줄 알고 그이제 오백 원을 내밀면서 오백 원씩 달라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막 웃더라고요. 아이 그 오백 원 가지고 어떻게 노트북권 사냐 이래 그 얼마인가 모르니까 그한줄 사면 오천이라 그러더라고. 그럼 그걸 어떻게 사는가 모르니까, 아이 걱정이 말라러더라고 자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 로또 복권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자동으로 주세요 그러니가 500을 원 다시 받고 5천 원을 주고 그 자동 그 복권을 그때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그게 산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925회예요. 925회인데 그거 그냥 들다 보기도 싫어가지고 난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러다 요즘 이제 최근에 추석 무렵에. 그 연휴가 끼어가지고 집에 놀면서, 뭐, 그냥 심심풀로 거긴 한번 볼까? 그때 꿈이 좋았으니까. 하고 봤더니, 그게 3등이 됐더라고요. 그 3등이면 또 행제한 줄로 알고, 은행에 가서 농협에가 찾게 되더구먼요. 그 찾아보니까, 뭐, 돈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무슨, 저, 150만원인가 뭐 되는데, 뭐, 세금 떼고 나니까 120, 118만원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뭐, 그 대신 이제 뭐, 그동안에 뭐, 옷살거 이런 거, 뭐 돈, 이렇게 쓸일 있잖아요. 그런 거못 했던 거다 사고 나니까. 결국은 지금 <웃음>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거죠 그 대신 이제 사고 싶은걸 다 산거죠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로또 복근을 들여다봤어요 최근에 봤어. 그래서 로또 복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야 하고 들여다봤더니 먼저 이 로또 복근에 대해서 그 알고 보니까 매주 토요일 8시에 판매가 마감이 된다고 이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 그, MBC에서 생방송으로 한다고 그래요. 나는 뭐, 가보지도 않고 MBC 방송 자체를 내가 안 보니까. 그래서, 어, 그렇다는 거 여기 이제 검색해서 내가 이거 지금 올린 거예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에 추첨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감되고 45분 만에 이제 추첨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은 오늘 로또북권 내가 번호를 내가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물론 그 번호를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그동호 분석을 좀한게 있어요 분석을 해 가지고 그 3등 아저저 저, 5등 아그 금액을 봤더니 금액을 봤더니 5등까지 있어요 그게 그래서 5등은 5천원이고 4등은 5, 5등은 3개 이렇게 그 번호 숫자가 이렇게 따져서 볼게요 이렇게 번호 숫자가 3개 맞으면 5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5,000원 준대요. 그리고, 어, 4개, 네개가 맞으면 4등이래요. 그리고 4등은 그건 얼마 주냐면 5만원 준대요. 그, 그리고, 어, 5개. 예, 5개를 맞으면 3등이래요. 그 제가 이제 3등 5개를 맞은 거거든요. 근데, 아, 내그 번호를 지금, 저, 그, 뭐야, 그 영상을 찍어 놓 사진을 찍어 놓은 게는데 내가 지금 그, 어, 뭐야 여러분이가 준비를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그 다섯 번호를 샀는데 그 꿈에 내가 이제 저수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맑은 물 저수지에 출렁출렁하는 그 저수지에 그 많은 물이 개어 있는 걸 봤는데 다섯 번호가 딱한 줄이 그 다섯 줄 중에서 딱한 줄이 신기하게도 잘 들어 쫙 맞았는데 그 번호가 다른 번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다른 번호는 뭐 1, 10, 뭐 1, 2, 뭐 1, 3,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 로또 번호에서 맞은 거그 번호하고 똑같이 일체가 싹 그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이그 번호에서 완전히 번호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 하나님 꿈으로 인해서 추석 때 지금 상태에돈쓸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신 걸로 알고 925회만 지금 한참 지금 932회가 5분 주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932회에서 925회니까 얼마에요? 한한 달도 더 지났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찾는 기간은 1년이라니까 1년 이내 찾으면 된대요. 아 이게 다딴들어 갔는데 그래서 다섯 개를 맞으면 어 3등이라 그래요. 3등도 많이 나오면 이제 금액이 작은데. 내가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가지고 어한 사람이 150만 원어뭔제 뭐 그렇게 돌아가는가 봐요. 150 몇만.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섯 개를 맞으면 1등이래요. 여섯 개 맞으면 1등인데 1등은 숫자가 많이 나오면은 그것도 뭐몇 억밖에 안 되고 숫자가 뭐 너댓 명밖에 안 나오면 막몇 십억씩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1등은 그렇고 그다음에 에 1등 하여튼 이네 개가 중요해요. 다섯 아, 개가 중요해요. 다섯 개 일단 맞고 봐야 돼. 다섯 개 맞고 요 1등 번호 말고 1등 번호 맞으면 1등이잖아요. 또 다른 번호가 이제 그 무슨 이름이 뭐지? 보너스. 보너스 번호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번호하고 이 다섯 개가 맞으면 2등이래요. 2등. 그래서 그거는 2등은 이제 어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얼마 안 되지만 사람이 적으면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되나봐요. 1등하고 2등은 금액이 많아요. 그걸 내가 지금 체결로 하신지 알게 된 거예요. 평생 처업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로또복권에 대한 몇 번호를, 어, 5분, 932회 몇 번호를 제가 번호를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사고 싶은 번호를. 그러나 여러분은 그 번호를 못 사요. 왜냐하면 제가 저녁 8, 올 토요일 저녁 8시에, 에, 그 주일 예별 지금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8시 이후에 올리면 또 내가 올린 게 가짜가 될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린 시간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딱 저녁 8시에 이, 에, 올 성경 말씀하고 이 로또 복권 돼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추첨하기 전이잖아요. 추첨하기 전이니까 내가, 어, 가짜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40분, 8시에서 8시 45분 이내에 내가 이 영상을 올릴 거예요. 올리면은, 이 로또 복권 추첨되기 전에 이게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린 번호가 음, 여러분이 살 수도 없고 또 여러분에게 가짜를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막 가짜, 허영 이런 건 아주 그냥 칠색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로또 복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제가 오늘 저녁 토요일 저녁 8시 정각에 이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또 복근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이 로또 복근 방법을 제가 검색창에서 그동안에 에, 소개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개를 좀 봤어요. 로또 복근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는데 거기서 쓰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연번이란게 있고 예, 네. 연번이라 연번이란 게 있고 미출번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연번이란 건 뭐냐면은 바로 그전 주에 나왔던 번호가 다시 나오는 거죠. 연번이라 그래고. 그다음에 미출번은 뭐냐면은 음. 그 전주도 안 나오고 뭐그 전주도 안 나오고 그 전주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번호가 45개더라고요. 근데 쓰여지는 번호는 8개잖아요. 1등은 5개지만은 2등까지 따지면은 번호가 이 적중에 쓰여지는 게 일곱 개예요 일곱 개이기 때문에 그 일곱 개 번호가 최근에 와서 계속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 가지고 미출번이 다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설명하더라고요 설명하더, 그래서 연번과 미출번이 있더라 설명을 하더라 예. 근데 로또복은 그, 설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뭐막 사람은 그 그 설명하는 걸막 몇만명서만 보고 막 이랬는데 그게 그 과거의 전적을 봤더니 <웃음> 예 전적을 봤더니 뭐 어째다 한뭐 3등 되고 뭐 된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장사 없다는 거지 예, 기술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기술자가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45개 번호에서 공기로 막그 불을 올려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하나씩 위에 튀어 올라가는 가족 이렇게 하는 건데 공정하게 한다고 <웃음> 그들은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룰이 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송혜 선생님 나와가지고 뭐 준비하시고 쏴야 할때 그거는 정말 룰이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데 기계가 하는 거는 예. 투표 개표기라든지 뭐 이런 기계가 하는 거는 다 어, 룰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이 로또 복근은 100% 뭐 조작하고 이런 건 알지라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예. 게임이라든지 기계 원리는 제가 천하미 그 기계 게임 기계 그거 이제 공급하는 공급체거든요. 그래서 그 룰이 다 있어요. 예. 기계라는 건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 로또 복근 기계도 기계가 룰이 있다 하는 것을 사람이 부정을 거기서 뭐 이렇게 부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기계 자체가 룰이 있다. 그래서 자세히 그를 어, 뜯어서 상세히 알아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또 복근에 대한 이 지금 그 제가 앞으로 설명 드리는 거는... 어, 이 로또 복권을 여러분이 살 때에 <웃음> 절대로 1등이나 2등 당첨되려고 복권을 사지 마세요 예. 나는 사실 그 3등 번호 그거를 맞았을 때 정말 마음이 찝찝하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예. 물론 하나님이 내가 요새 추석 때뭐 돈도 못하니까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준 거지 내가 그런 걸 바라는 자체도 내가 나쁜데 근데 꿈이 하도 너무 선명하게 그렇게 해서 내가 할수 없이 샀는데 그3등마저도참 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정말 앞으로 소개하는 거는 뭐냐면 4등과 5등을 노려라 이 말이에요. 4등과 5등을 이것도 얼마든지 돈이 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 932의 번호를 소개를 하겠는데 그 소개할 때에. 에 제 목표가 세개 아니면 그저 횡, 아주 제가 기술이 좋다면 네개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소개를 하는 거지, 뭐, 하다 못해 3등, 2등, 1등 이건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 되지 않는다는 하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하지만 4등, 5등 이것도요, 정말 정확하게 매주 맞기만 하면요, 그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1등 막 몇십 에서 맞아가지고 막 저렇게 그 나쁜 짓 하다가 허영에 날뛰다가 노수자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이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는 이런 4등이나 5등을 저는 목표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룰에 인해서 이해서 어떤 번호를 다 올린다 해도 절대로 1등, 2등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뭐 3등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4등과 5등은 될 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안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5등을 주로 목표로 하는데 왜 5등을 목표로 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사실 일주일에 5천원 정도는 뭐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저 갖다 기부를 해도 그게 하나의 기부의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게 그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20분 되면은 또 20분이 지나가지고 다시 예,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등 5등을 제가 목표로 하는데 그 5등을 주로 5등을 목표로 해요. 5등을 목표로 하는데 5등도요. 정말 매주 틀머시이 맞기만 한다면은 그게 돈이 돼요. 예, 돈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게 한한번로를 한 줄을 사면은 다섯 번으로 찍히더라고요. 어,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다섯 번로 찍히는데 그럼 5 0 0 0원 어째 사잖아요. 5000원 사는데 1등 맞고 싶어 가지고 막 이번 번호, 호저 번호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호만 사는 거야. 제가 좀좀더 올릴게요. 저 제가 한 거와 같이 한번호만 사는 거야. 한번호 사면 똑같은 번호가 다섯 개 사잖아요. 그러면 5등 맞았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섯 개가 맞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5등이 아까 얼마를 그랬죠? 5000원이라 그랬잖아요. 이렇 5등이 한 번, 한 개만 맞아줘도 본지는 되는 건데, 다섯 개가 맞으면, 555, 25,000이잖아요. 25, 원 그러니까 5,000원 투자 가지고 2만원을 벌수 있는 거죠. 예. 5,000원 투자가 2만원을 벌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자기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안 맞는 해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맞는 해차도. 그럼 그걸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다섯, 네번안 맞아도, 네번안 맞아도, 5분 주, 지난주, 지난주, 그 다음주, 그 다음주, 네번안 맞아도, 한주 맞으면 본질을 다 건지는 거야. 예. 그래서 5등이 사실 큰 돈이다. 5등이. 4등, 뭐, 3등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5등도, 이 경마 경률 이런 데 가보면은, 그내백원씩 이제, 그, 이렇게 사보고, 그, 뭔가 하고 이제, 사보는데, 이, 이번,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거는, 에, 한 번도 밖에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은 다. 예, 근데 이거는, 그, 다섯 개, 일곱 개에 대한 여유가 있어요. 여섯 개, 일곱 개에 대한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만 맞아도 5등이 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예. 뭐, 네네개 맞아가지고, 뭐, 4등까지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굳이. 굳대요. 물론 이거는 이제 5만 원이니까 돈은 많지만, 그렇게 많이 맞추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욕심을 안 부리고, 5등을 목표로 하라 이거예요 5등을. 그래서, 제가 이, 그, 뭡니까, 로또 포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색창에서 그 동영상을 봐왔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1억 원, 1억 원 노치를 샀다고 하더라고. 그 1억 원을 사가지 농협에 가서 이제 개포기에 가서 이제 그거 그 넣고 이제 막그 1억 원이니까 장수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쫙 올라가면 하는데 주로 5등이 많이 맞고 이제 사 4등 많이 맞고, 3등도 두개인가세개인가 개인가 맞았더라고. 그 1억, 1억 산것 중에서 2등, 1등은 하도 나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쭉, 나주 쉽게 1억 원어치를 다 계산하고 나니까, 그 지금 유튜브가 명상 있어요. 1억 원어치다 계산하니까, 1,500만 원이 되더라고. 3등, 4, 3, 5등, 4등, 3등만 맞은 것도 여러 개 맞으니까. 1억 원어치 산 중에서. 그 1,500만 원 정도인데, 자기가 그 사람이 그 맞은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말 다행이다 이거예요 정말 행제했다 이거예요 1억 원치 사가지고 1500만 원치 맞았으니까 자기는 정말 만족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일주일에 1억 원치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노 숫자 근데 그 사람은 1,500만 원, 1억 원치 사주, 1,500만 원, 뭐, 당, 당첨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예. 네. 이 경마장 턴에 가보면 나는 그 경마장 가는 거 놀러 가면은 그 옆에 동산이 있어요. 거기서 앉아서 이제, 나, 저, 음악 듣고 그 핸드폰으로 하면 거기서 그 경내에서는 다, 어, 그말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다알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막 응원하고 뭐소리지르고하잖아 막 그러니까 정말 질색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 보면 그건 백원씩 살수 있으니까. 내가 그 경마장 가면 백원씩 사요, 백원씩. 백원씩 하루에 한 번이면 두번사 가지고 이제 오고. 그 이제 그 경마에 대해서 어떤가 보려고. 그리고 종교도 뭐 이단 종교는 다한가 봐요. 그거뭐 하는 건가? 예. 그러나 절대로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로또 복권 1등 그 1억 원짜리 샀다는 그분도 지금 그 분도 지금 그로또에 빠진 거거든요. 그 빠지면은 밑빠진 독에물 붓게예요. 이러고서 그 사게 되면 뭐 얼마 안 가면 그 물이 다 날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1,500원 만원씩 받았다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100원이라도 손해될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그렇게 문전박대 받을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땀 흘린 만큼 대가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아니고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다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 한국 사람은 중독이 심해가지고 이 한국 사람은 세계적인 고질고질적인 사람이에요. 왜그 내가 그렇게 내가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을 아무리 했냐면은 이 경마적 턴데 가면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한번한경주 10만 원 이상 못 산다 이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그 자기 살려고 하면 백만원이고 천만원이고 사죠 법은 그렇게 돼 있어도 한번 넣으면 10만원 이상은 안 찍혀요 법은 그래게돼 있어도 천만원이고 뭐 이렇게 살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법이 경마고 경륜 경제가 다 있어요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면 은 상한제라는 이 제도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똥이지된장이지 분간을 못하고 물분을 못 하고 물분을못 가린다 이거예요. 어린애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이 세계 사람 수준에 놓고 올라 보면 한국 사람은 그 수준이 어린애만도 못하다. 그래서 상한제라는걸 만들어서 상한재. 근데 이 로또 복는상한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질이 예. 이런 그 중독성에 대한 질이 세계에서 가장 떨어지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 1억 원치 샀다라는 그 사람 보고, 예,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죠. 이것은 어차피 한 장만 사도 사실 관계없어요. 한 장만. 근데 저는 왜이 다섯 장을 사라고 권하냐면은, 예,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자 이거지요. 이익을 남기자. 분명히 말하지만은 로또복근은 5등에 대한 기대를 걸고 사야 됩니다. 자 보세요. 5천원치 한 주에 사면은 만약에 매주 맞는다면, 매주 맞는 그건 물론 불가능하겠죠. 매주 맞는다 그러면 한 주에 2만원씩 벌고 들어가면 한 달에 10만원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술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맞춘다면은 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까지 못 맞춰도 다섯 주째 한 번만 맞춰도 그네 주까지 못 맞춘 걸 본연 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패턴을 잃지 말아라 이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고 사고 뭐 천만 원 사고, 어 백만 원 사고, 십만 원 사. 고 이거는 이거는 그 그릇이 벌써 오염된 그릇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한 번호를 다섯 개를사 가지고 그게 만약에 1등이 맞으면은 1등이 다섯 개가 맞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막 여러 번호 사 가지고 맞추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예. 한 번호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한 번호를 다섯 개를 사게 되면 예. 못 맞춰도 부담이 없다. 왜냐? 네번못 맞춰도 한 번만 맞으면, 은네번못 맞춘 걸다 건질 수 있으니까. 거의 큰 낭패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절대로 5천 원치 이상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그 5천 원 이상 산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면, 죄를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노숙자가 되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성정에 대한 진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라 이거지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예. 불운간 여러분 앞에 쫓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간방을 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네,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5등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두고 하면은, 뭐 4등 함수 되면 더 좋고, 근데 4등은 바라지는 말아요. 5등에 대한 것만 여러분의 목표를 두고 살아, 이거요 네. 그래서, 이, 그, 복권에 대한 것은, 연번과 미출번에 대한 이런 원리가 있더라 예,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 노트북권 사는 방법을 보았더니 이 자동구매라는 게 제가 자동구매 사가지고 3등을 맞았다잖아요 그 자동구매라는 게 있어요 자동구매 그냥 주면 그냥 거기서 자동으로 찍어지는 번호를 찍어주는 그런 자동구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구매를 용지를 사가지고 자동구매를 사가지고 5천원씩 짜리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내가 많은 영상을 봤어요. 로또 보컬에서 많은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구매는 자동구매를 찍어주는 그 자동구매 기계가 그걸 1등이라고 찍어주잖아요. 그 사람 말이 그래요. 1등이라고 찍어주잖아요. 그렇게 나는 1등이 싫다 이거예요. 자동구매를 사가지고 자동구매 찍히지 않는 번호로 산다 이거예요. 자기는 일등하기 좋다 이거요. 근데 말은 말은 작성 그렇지. 예. 그래서 에, 자동 구매가지고 이제 그게 자동 구매를 해가지고 자동 구매 나온 번호를 안 사고 다른 번호를 산다는 이제 그런 사람을 제가 보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열 개를 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딱열명중에한 명이에요. 그리고 아홉 명은 다뭐뭐 하냐면 자동 구매에서 많이 나오는 번호 그것을 하고. 연이어 나오는 뭐 1번 2번이 나왔다든가 뭐 3번 4번이 나왔다. 가23 24가 나왔다든가 이런 거연이어 나오는 번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개 나오는 번호를 자기 추출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3년도 맞은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예. 그래서 자동 구매에 대한 용지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제가 932회에 제가 번호를 하나 지금 제 나름대로 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려봤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축번호예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세 번호 중에서 하나는 이번에 932회에서 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고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꽝이 번호 자체가 한 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 5번, 9 3 2에는세 번호 중에서 최소한 한번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건 축번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축. 예. 가장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세개다 나올 수도 있고, 두개 나올 수도 있고, 한개다안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유력한 번호. 그 다음에, 그 다음 유력한 번호가 2번, 5번. 예. 이것이 예, 유력한 번호로 봤고 그러면 여기 다섯 번호잖아요. 여기 다섯 번호잖아요. 다섯 번호는 다 맞춰봐야 3등 밖기못 하잖아요. 그 1등 맞추려면 한 번호가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40번, 45번은, 어그 말하자면 복병, <웃음> 경마 경련 이런 사람들은 뭐 복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말고 같이 복병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만약에 사진 않지만 산다 가면 이렇게, 예, 다섯 번호를 사고, 아, 다섯 번호 중에서 하나는 40을 넣고, 하나는 4 5을 넣고. 왜냐면 그거 여섯 번호밖에 못 사니까. 이게 번호가 일곱 번호잖아요. 그 총계 출연하는 번호가 일곱 번호가 출연을 해요. 예, 보너서 번호까지. 그래서, 예, 이렇게 다섯 번호를 사고,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번갈아서 이렇게 반반 나눠서 이렇게 에, 제가 사고 싶다. 산다면, 예. 그러면 2 3,000원은 어 3,000원은 요렇게 사지요. 1,000원짜리 세 개는 그다음에 1,000원짜리 두 개는 요거 하고 이 요렇게 사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요번 9 3 2회 약간의 가능성 이게 뭐800몇 몇, 만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점친다는 거는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 그 방법으로 인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것을 이렇게 그 연구해 가지고 이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꿈 해몽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그러면은 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번호 절대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8시 정각에 올리기 때문에. 물론 나도 이걸 안살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한몇 년간 이렇게 시험을 해볼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방법이 어느 정도 3등, 이 에, 7개 번호 중에서 3개가 맞는 5등, 5등이 가능한가. 저는 5등을 목표로 5등 이상은 절대 바라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 해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꿈 해몽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좀 미리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꿈 해몽은 마귀들의 자손과 하나님의 자손은 꿈 해몽이 달라요. 거의 반대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용꿈 꺼가지고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사가지고 만약에 그게 당선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인생을 망쳐버려요. 절대로 사면 안돼용꿈 꺼면 절대로 사면 안 되고 기독교인은. 그 다음에 돼지 꿈, 이런 거 절대로 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인분을 뒤집어 썼다. 뭐, 이런 거. 그거 이제, 그, 저, 마귀의 자손들은 그걸 따지거든요. 그세 가지를 주로 많이 따지더라고요. 꿈 해명하는 그래도 영상을 들어봤어요. 예. 네. 근데, 이 여러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꿈을 꿨을 때 아예 사지도 말아요. 혹시 될지 모르니까. 돼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세 망치니까.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 로또 복권 사지 말아라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꿈은 신령한 꿈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꿈이에요 예,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실제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예요 예, 그 좋은 꿈이 무슨 꿈이냐 맑고 수정같은 물이 흐르는 폭포라든지 그 밑에서 자기가 모욕을 했다든지 예, 제가 조금 전에 또 설명드렸지만은 큰 저수지에 맑은 물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 물이 출렁거리고 정말 어 그큰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이 찼다든지 이 물꿈이 좋아요 예. 물꿈이 좋고 불꿈도 이 세상 사람들은 불꿈이 뭐 홀랑 다 타고 뭐 재만 남아 좋던데 불꿈을 만약 끄면 그런 꿈을 꾸지 말고 그런 꿈을 꾸면 사지 말아요 여러분 망치는 수술 인생을 망친 수가 있으니까 불 꿈도 마녀의 꿈은 불 꿈도 좋아요. 그런데 불 꿈은 불이 하늘 하늘 나라로 막 올라가는 꿈. 네, 이런 꿈은 꿈이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시를 줄때 맑은 물이나 가득한 물이나 어,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꿈을 주시는 거지 그외 다른 꿈, 마귀들 숭배하고 예?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꾸는 그런 꿈을 꾸고는 절대로 복. 복권 이거 로또 복권 사지 말아요 네, 절대로 사지 마세요 왜 사지 말라 거냐면 혹시 맞을지 모르니까 맞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지역으로 그냥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로또 복권 한번 맞고 로 숫자 되고 지역 가면 뭘 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계는 여러분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꿈을 요셉이 꾼, 꿈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아브라함이 에, 아브라함도 꿈을 꿨잖아요. 자기 자손이 400년 동안 고생하리라 하는 꿈을 꿨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꿈을 꾸 가지고 그 꿈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들은 보면 용이라든지. 뭐, 인분을 밟았다든지, 뭐, 돼지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건 다 공중권체를 잡은 마귀들이 주는 꿈이에요. 그 꿈을 꾸고도 로또포권에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서, 그로또포권을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은 완전히 저주를 받으니까. 예. 저주를 받으니까. 그, 그런 꿈을 꾸면 아예 사지를 말아요. 혹시 될까 모르니까. 대뿌리면 여러분은 먼저 저주를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꿈을 꾸는 것은 꿈이 다르다 마귀의 자손들과는 꿈이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꿈 해몽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구매 라든지 또 20분이 지